형 타를 존나 때리네. 와 이렇게 할수 있구나. 형님들 유튜브 구독자들이마만 명을 만들었다. 예, 형님들 앞으로 사랑해 주실 거 믿고 있으니까 저는 그냥 앞으로만 달릴게요. 형들이 안전바 해줘. 알았지 형들? 사랑해요 형들. 케인님인 것 같아요. 다. 얘는 뼈방패 들면 뼈방패 든 쪽이 이기더라고 거의. 아좀 빡세다. 오랜만에 만 이거 시즌 거의 배치 때 첫, 배치 첫 판에 케인님 만났었는데. 아 그럼 좀 빡겜 좀해볼까 <웃음> 되게 잘하면 이기고 못하면 지더라고. 저 약간 약간 좀 집중 좀 할게요. 이거 되게 엄청 저, 나 지금 약간 떨려 지금. 박제빵이거든 거의. 랭가 대 클레드는 무조건 박제빵이야 그냥 반반이 없어요.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거든. 와씨. 이게 안 맞아? 일타임이 그냥 보냅시다 뛰지마요 그렇지마요 사랑해요 그렇지마요 저뼈만패 먹기 싫어요 온다, 그래 놓고, 아. 지워진다고 와이 사기 챔 햄, 맨날 뭉 찍고 가야 될거 아니야? 아 안되나? 아쉬운데 말 따라와야지 이런거 왜안 따라와? 집중하라고. 근데 풀 방금... 아, 뭐냐? 풀이 있었기 때문에 니달리가 창을 맞췄어도 제대로 던졌어도 못 맞췄어. 진짜 안녕 어? 와. 네좀나 <목소리가> <웃음> 조용해 그렇게 말하면 너무 속물같잖아 아니 그 채팅창 한번 땄으면 봐줘야지 공룰이잖아 솔직히 스트리머들 금반응 걸려 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방송을 인정? 보이스야 되죠 미안 미안 계속 까먹는다 아 오케오케 이이 괜찮아요 별... 어 별일 없잖아요 우리 예 <웃음> 네, 뭐, 별일 없어요 사실 우리 다 약간 어시기한 챔프랑 안 하네. 아, 나네. 어... 진짜 평타를 존나 때리네. 와, 이렇게 할수 있구나. 와, 방금 진짜 미쳤. 방금 죽을 뻔했다, 그냥. 나이스 맞텀 너무 잘구요밴드면 카르마 하나, 세트 하나 뭐 그렇게 해요. 그냥 이대로 그냥 쭉 가면 될것 같아. 바텀 이겼어 아 근데 진짜 이게 아뭐 있나봐 오늘 오늘 다 이기는데 그냥 바텀에서. 이게. 뭔 일이래? 렌가 어디 갔지? 집 갔어요. 아니 워랩이랑 오픈인데 아니네. 아, 요보 <웃음> 포타골도 못 먹겠다. 라인 클리어 안 되지 않을까, 이거? 어? 어우, c t 아, 근데 형님, 그, 가랜 버프 받아가지고 좋겠다. 후반에 좀 좋아졌어요. 예, 되게 버프 잘 받았던데? 개수도 오르고, W도 오르고. 개수는 체감 잘 되려나 모르겠다. 1이라도. 아,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b 저 형님 아니 그렇게 낫겠지만 네. 사실 버프 같은 건 체감 문제라 o p of the top of the top of the top of 이 조금 아프 저못 가드해. 아이. 불로 갈라고 하나. 무슨. 뭐 막았었나? 테리 렌가가 더 빠르긴 한데. 이 다시 누르면 캐슬돼아저 어, 새끼 큐만 존나 세겠는데. 아이씨, 인연들였다. 수한 아이스... 도려 우리 팀대물이잖아 대박 블루이스네가 주도권 못 따라가네. 이제 이달리 <웃음> 보신 분, 이럴 때 나도 레드 먹었으면 참 좋겠다. 어 뭐야? 이거 리네어 이걸 맞어. 블루 있으면 아파요. 근데 언젠간 헐피가 음. 되기 때문에 계속 맞다보고 아, 이판 이기면 200점인데 앞에 올라가요. 유미랑 아, 내려갔다. 빈방에 김이 남들었네. 보내야 됩니다. 뭐, 블러핑 해야겠다. 러클 끝다 끝났다 와.. 개잘 끊었네 나 아, 오늘 진짜 뭐해도 다 됐네? 보통 이거 잘안 끊기던데 일단 러블랑 올라가는 중 조답하라 요 이드탑듀오인것 같아서 분명 봐줄텐데 이쯤에 있어 일단 쟤린 죽었고 아 안돼 아 안돼 이러면 자, 쟤만 따라가도어 그래. 안돼 뭐야 어요게왔어요아또 블루있네 긴장하니파이팅멋지마요 아삭하게 살게요 진짜 스타트 왜이래 얘루블랑 예, 탑에 살아요 닭걸기 먹어야지 아컨절해야겠다 얘 저만 안 쓰는 거 같지 않나? 그냥 뺄 거예요. 저 이제 한테 룰랑한테 많이 대해봐서 이제 약간 변되지도 않은 중, 여기서 궁없어요 12분 40초 동기야. 이거 먼저. 원래, 근데, 저기, 공격시는 2로 많이 때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네, 르블랑은 왜, 러블랑은 큐밖에못 때려요. 인전해공격진을안 못 때려. 아, 가도 되고 이렇게 가야 돼. 아, 르메스 없어. 니달리 갈수있음 확인. Okay. 이쪽으로 가던데, 아. 근데 이거 13 끄는 거라? 보나보다, 이거 딜 알리 찾았어요 아이닌. 딜 알리 다? 아, 생각 안 해. 아, 안 끊겼네. 갑이다. 미드에 2차로 뒤질게. 지금이라도 도움 필요하면 얘기해. 아니야, 살았어요, 살았어. 별랑 이제 집갔어요 아, 끝낼만 했는데. 근데 끊었으면 내가 죽었겠지. <웃음> 오히려 안 끊긴 게이지. 잡아 보는 중. 딜 알리 짹. <웃음> 탑 밀, 아, 아, 탑골드 먹을 수 있겠다, 저게. 탑골드 좀 먹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바텀 갈까요? 어, 그래요. 네, 저철가 없어서, 잡히. 내가 지금 이기죠? 이기겠네. 퍼 나왔네. 룰랑 룸미 올라가요. 룰랑 룸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 유기적으로 하면 될것 같은데. 용한 턴 보고. 내가 탑 밀게요. 오케이, 오케이. 용 버리고 왠지 날탈 것 같은데 개인기. 얘네 어차피 랭가 풀 없, 어, 아니 랭가 텔 없어요. 풀은 몰라요. 텔은 없는데. 텔한 200초 남았어. 루블랑, 어저께네 여기, 여기 있어요. 루블랑이랑 서제표가 오겠나? 안 가가지고 왕품 날것 같은데, 그럼. 아, 정복자가 아니라 안 되나? 그거 약간 제기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그, 들던 문막 정복자들에다가 차치 되면타봐다 올라가요, 우리 팀. 저 그냥 르블랑에 서 있을게요. 오늘 손목 좀, 그, 통증 좀 줄었어. 하루 쉬니까. 나영0 0이었네 <웃음> 이기고 있는 느낌이네. <웃음> <웃음> 아니, 이게 진짜 바텀이 너무 잘해서, 정글이랑. 레블랑이랑 서면, 제가, 반반, 맞지? 랭가랑 나랑 구구방하면은 다이브 깨칠수 있긴 한데. 그래요? 근데, 얘 네. 레블랑이 맞춰가네? 어. 내가 바텀 갈까요 어, 일단 전령 챙겨보죠. 저궁 있어서, 제가 당분간은, 네, 있는 게낫지 않을까요? 내 타오로 갈게요. 아전령 uh -huh. 40초. 근데 르블랑 상대 원래 안 따요. 어디 가렌 뚫을 때는 안 나오죠. 그럼 처맞고 밀어버리면 되니까. Uh -huh. 오히려 집을 먼저 가지를 그러 많아 달려서. 만약 에 로밍 같은 거라도 한번 딱 가면은 거의 끝나는 거야. 어... 좀 좋은 거야. 용에 붙을게요. 전령 붙을게요. <웃음> 렌가 테리 잠시만요. 어이테 때 되지 않았나? 좀 남았을 텐데 아까 공수일 때였는데 안 지났네 한번더 이때 살짝 오버한 다 오버페이스. 이거야 어, 렌가 위치 찾았어요. <웃음> 걸렸. 리스 랑이 지금 급한가? 아, 아파요. 앞으로. 어. 전진하다가 후퇴. 그거 보냈어요. 한 두세 번. 와 근데 이거 이거 화염 화염룡이 나서 랭가 뜰 자리 별로 없다. 에이드 씨, 바다형 같은 거였으면 씨돌 때리는데. 그거는 좀. 저는 뱀 소라카, 소라카를 피워랍니다 듀오 중이라서 약간 그 채팅창 못 읽어도 형들이 양해 좀 해줘요 랭가 궁 없나? 랭가 궁 썼어요 저한테 풀은 모르겠어요 일단 갈수 있는 게 니달리긴 한데 아이 잘 도망가네 저거 저거 약간 얌체임 챔프 뭐 망토 하나 있으면 르블랑한테 죽을 일은 없겠지 야, 얘는, 얼마나 아팠으면 이걸 갔대 신발 먹었네. 응. 뚝배기 끊을텐데? 오, 예, 신드라. 예. 어, 야, 씨, 뭐한 거야, 아이! 아이, 뜯어 때렸다. 나성타한 방인데. 무서운데, 나? 여 랭아. 아, 랭아. 아, 랭가 아, 랭아. 랭아. 아, 랭아. 아, 랭아. 아, 랭아. 아, 랭아. 아, 랭아. 아, 랭아. 아, 어아 아, 랭아. 아, 랭 랭아. 아, 랭아. 아, 랭아. 아, 랭아. 아, 아 저 궁, 형님을 위한 궁 대기 중입니다, 형님. 네. 그냥, 제가 배달해 놓을 테니까 형님 싹쓰러지십시오 아, 너무 크게 썼나? 어. 아직 뭔데? 저 혼자예요. 예, 루트가 약간 잘못됐어. 어, 좋은데? 와, 숙박으로 가야 와, 숙박 레전드 안돼요? 미즈도 빌수 있겠네. 얘네 아직 셋 살아있어요. 속박은 좋았는데. 아, 속박 걸려가지고 못 닿네. 어, 니달리한테 이거 뺏길 것 같은데. 얘텔 있죠? 랭가. 있어요. 예, 네, 이거 약간 좀 위험한데, 내가 볼 때. 먹자. 나도 먹을게. 오케이, 오케이. 안 온다. 랭가 탤 타면 살짝 위험했는데. 피 관리 안 되나, 뭐. 아, 저기있다. 공속으로 가야 랭가를 원쿱 내요, 지금. 아, 나랑 랭가랑 스프릿 구도 나오면. 네. 탤틱 있어야 원쿱이나. 어허. Uh -huh. 그렇군요! 저는 그럼 르블랑과 반반만 가겠습니다! 오케이. 2렙 차라, 아마. 네. 다음에 죽일 수 있겠다. 르블랑 13렙이네, 근데. 대본. 어, 나 제약골드에 갑자기 없어졌지. 있었던데. <웃음> 없어지 아, 우리가 한타에서 손해를 좀 봤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용은 이득을 봤는데. 그 괜찮아요. 근데 50 정도 차이... 차이밖에 안 나. 어, 앞에 약간 선 넘는 살짝 아닌가? 몰라, 그렇게 안 보여. 그냥 그렇게 안 보여도 나들링 똑같을 수있는 얘가 그거 미년 잘 먹고 튀어서 여깄다, 여깄다, 여러분들. 이걸로... 이 아스턴 까비 아깝다 맨가라 뚫고 싶은데 호스터 어, 맞았어 얘네 앞이라 와. 와, 뭐야? 이거... 판타... 근데 갑자기 왔 와, 이거 뭐야? 이거 확실 들어가. 다 했어, 그러니까. 와... 깐족대 다참교육버렸는데 끝난 거 아니야? 아, 네, 끝난 거 같아요. 마그레가 없는데? 어, 미니언 비볐다. 앞에 8초. 자, 빠졌어요. 여기 밀 사람? 저 죽는데. 와, 이씨. 이리 멘토? 와, 저기 안 죽냐? 저기 있다 뺄게요. 안녕 총 15초. 나이스. 와, 생방입니다. 와, 아, 나 근데 나눈 살짝 그건데? 건조한데? 이렇게 건조하지, 오늘? 아! 어제는 손목이고 오늘은 눈이야? 지엔장 내가 생각이 있다면? 바론을 질러놔 근데 적이 있어서 바론들 나오기도 전에 그냥 뛰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겠다 이럴걸 갔다 바로공 써요롱 음. 가자 어는거 음, 최대한 그거 거 그거. 네, 이거. 이거 면병대 다 받고 오케이 가자 <웃음> 따다단, 따다단. 너무... 너무 느린데 얘네 아 느리다 약간 여기 사지 실패가 있나 이거? 아 됐다 나이스 야, 이거 위드 걸 위고 써서. 와 형님 너무 깔끔한데요? 우리 도오 약간 사기 오인데 이거? 나한거 없는데? 아 형님이 형님이 위드에서꽉 잡아주니까 저희야 마음편히 하는 거죠. 딱올라올때 올라주고, 그아지렸다아 아, 좋아요. 오. 어. 아, 저기 저거 안 하면 무조건 저. 네 맞아요. 저게 마지막 바락이었어. 저거 안하면 진짜 그냥 남은건 지는거라서